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 오토바이 운전 및 타인 서명에 설명 의무 위반 시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나 11744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2. 보험금 청구 주의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 계약은 계약자가 아닌 원고 아들 씨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고 있음에도 시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 계약은 상법 제 731조 제 1항에 위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 보험 설계사 B는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피보험자 C의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고,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함으로써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보험 모집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 0 2이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인과관계 존부 계약적 알리의무 사항 문건에 의하면 현재 운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런데 계약 이전에 씨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으며 오토바이로 피자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 씨는 피자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운전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청약서의 부속서류인 계약 전 알리 의무 사항에 표시된 질문 사항 중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에 관한 답변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은 인정됩니다. 피고나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C로 하여금 계약 전 알리 의무 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C에게 오토바이의 운전 여부 등 계약 전 알리 의무 사항에 표시된 질문을 하지 않은 사실, 오히려 피는 계약중 알리 의무 사항에 표시된 해당 질문 사항의 답변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피보험자의 확인란에 시 명의의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보험자 씨에게 운전 여부 등 스스로 중요한 사항으로 정한 계약중 알리 의무 사항을 전혀 질문하지 않았고 표시된 답변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운전 여부에 관한 답변의 불실기재가 적어도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데 피고가 시에게 운전 여부 등을 질문하였더라도 시가 이를 허위로 답변하였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여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보험자 시의 운전 여부에 관한 불실기재 사실을 중대한 가실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 651조 단서 규정에 따라 시의 운전에 관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B의 주요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됩니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합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